제가 커피머신을 사가지고 그 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택배를 열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커피머신을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직구 사이트는 테일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모델이 가장 이 모델을 가장 싸게 판매하는 그 사이트가 테일리스트여 가지고 이렇게 테일리스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오늘 날짜가 5월 25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주문했던 날짜는 4월 28일 이었어요 4월 28일 날 주문을 했고 5월 2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원래 어, 원래 이게 독일에서 일괄 그 직배송을 시작을 하는데 그 출하일자가 5월 23일이었어요. 근데 5월 23일 날 도착을 한걸 보면 좀이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일찍 모여가지고 더 그런 스케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한것 같아요. 일단 한번 택배를 열어볼게요. 요즘에는 택배 오면 은 칼로 쓰지 말라는 택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계니까 칼로 열어볼도록 하겠 습니다. 종 이가 들어 있 네요. 와우, 이렇게 상 자에 꽉차 가지고 박 스가 들어 있 네요. 여러분 무거워 뒤집어야겠다. 따란 오 이렇게 생긴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모델은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드롱기라고 되게 많이 알려진 모델이에요 어, 정확한 제품명은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커피머신 EN80 모델입니다 이게 어, 웰컴 웰컴 캡슐 웰컴 키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용 네스프레소 캡슐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이, 이거는 되게 조그마한 커피머신이고 어, 가격은 71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71달러고 그때 하나로 8만 5천원 정도 해서 구매를 했고요. 독일에서 직배송인데 배송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샀던 사이트에는 이거를 판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값이 그때랑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가장 저렴한 사이트를 찾아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저 열어볼게요. 독일어로 써있어요. 여기에 뭔가 캡슐에 대한 설명 같은 게다 나와있네요. 하지만 독일어라서 알아볼 수 없다는 점. 이거는 제품 설명서인 것 같은데요. 영어 설명은 없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 캡슐인 것 같아요. 캡슐이, 캡슐이 이게 들어있는 것 같고, 220V입니다.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게 딱 간단하네요. 제가 이 커피머신을 구매를 한 거는 저희 세연이가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커피머신의 좋은 점을 되게 설명을 많이 해줬었어요. 세연이가 최근에 커피머신을 사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해줬는데 일단 커피머신을 사면 좋은 점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머신이 있으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의 카페인 양을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 그냥 모르고 막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캡슐로 마시면은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기가 더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원두를 사다가 드립 커피로 되게 많이 해서 마시거든요. 근데 드립 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리고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아니기 때문에 뭐 라떼라든지 뭐 이런 에스프레소로 활용한 커피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원두를 사면은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캡슐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또 커피머신의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머신의 브랜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스프레소 머신을 산 이유. 그리고 뭐 네스프레소 머신이 좋다고 이제 추천을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 네스프레소가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의 종류도 가장 많고 또그 호환이 되는 캡슐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고를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네스프레소 머신의 장점. 이라고 하고요 맛도 좋다는 게또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리머신이 그 커피 맛 자체는 훨씬 좋다고 해요 근데 일리머신 같은 경우는 어이 캡슐의 종류가 좀 적고 그리고 네스프레소에서 쓸수 있는 일리 캡슐이 유럽 쪽에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스프레소 머신에서도 일리 캡슐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일리머신을 사서 좀 캡슐의 선택의 폭이 좁아 지게 사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페인을 안 카페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잖아요 근데 디카페인의 캡슐 종류가 네스프레소 오리지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저는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웃음> 머신을 사서 디카페인은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해요 어 제가 커피머신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네스프레소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4월 달에 진짜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잘안 마시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사무직 일을 하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계속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졸리면 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기획을 또 해야 되고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러는데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능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껴서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커피를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던 사람인데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게 되고 진짜 많으면 커피를 두 잔까지도 사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커피를 안 좋아하고 안 마시던 사람이다 보니까 커피 값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루에 5천원, 만원씩 커피에 계속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출근해서 마시고 점심시간에 또 마시거나 이러면은 진짜 그 값이면은 그 값을 모아서 차라리 머신을 사고 캡슐에 돈을 드리는게더 경제적이겠다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커피를 마신다면 머신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일을 하기 위해 커피를 <웃음> 마시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커피머신을 사는 게 돈이 아깝지 않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버이날 기념으로 사겠다 해서 4월 말에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버이날 한참 지났는데 지금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커피머신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켜보고 어, 뭐 세척을 또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켜는 방법부터 나와 있네요 어, 켜는 거는 작은 컵 모양 에스프레소 버튼, 롱고 버튼을 한번한번 누르면 은 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버튼을 어, 동시에 1초간 누르면 은 꺼진다고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세척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아 여기 써있네 First use of after a long period of non-use 일단 제가 이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첫 번째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물을 얼마큼 받으라는 게 없어가지고 장착을 하고 그리고 작은 한 컵모한 번, 큰컵모한 번. 그러면은 둘다 불이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양쪽 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 물이 나오고 있어. 그치? 이렇게 조금 나오고 마는 건가? 아니면 25초 동안 얘를 누르라는 건가? 다시 눌러 4 엄청 시끄럽네 요 여기또 25초라 동안 누르라는 것 같아서인지 이 롱고 버튼, 이큰큰컵 버튼을 또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물이 줄어들고 여기에 물이 많이 찼거든요. 오 되게 뜨겁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금세 뜨겁게 나오지? 오. 물이 아직 질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이거를 한세번 정도 반복하라고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셔라 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물을 버리고 이거를 몇번더 반복을 해볼게요. 진짜 시끄럽다,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럽다. 이거 그냥 한 번만 눌러도 되는 건가? 음, 아까 전에는 제가 이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렀더니 진짜 너무 에스프레소보다 더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꾹 누르고 있었고 이것도 꾹 누르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한번 누르고 떼어도 에스프레소 원래 그 용량만큼 나와가지고 눌렀다가 떼고 얘도 눌렀다가 뗐어요. 그랬더니 또한 컵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3차시 전세상 커피는 얘 혼자 다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소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를 내려볼게요. 일단 커피를 내리기에 앞서서 이 키트를 한번 캡슐을 열어볼게요. 하고 예쁜 캡슐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제 캡슐마다 설명이 설명이 다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캡슐에 뭐 이렇게 리스트레토가 뭔지 모르겠는데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롱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마다 물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별로 캡슐이 분류가 되어서 설명이 다 나와 있네요. 지금 커피를, 캡슐을 무엇을 골라야 될지 약간 고민인데 음, 음, 좀 커피 강도가 약한 거를 먼저 마셔볼게요 지금 오후니까 어, 리니지오 롱고 리니지오 롱고를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지금 리니지오 롱고에 대한 설명을 지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 커피 강도는 4고요. 이거 고급 아라비카 블렌드의 리니지오 롱고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메가와 곡물 향이 두드러집니다. 저는 지금 센 커피를 마시, 마시고 싶진 않아서 일단 이걸로 롱고를 한번 마셔볼게요. 아, 이걸 넣기에 앞서서 물을 110ml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많이 넣면은 알아서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켜지고 이제 커피를 넣어볼게요.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커피를 넣을 수 있게 나고 오 여기다가 캡슐을 넣고를 다시 내리면 장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어, 향기 진짜 좋다. 아, 커피 내리는 향. 음, 향이 너무 좋은데요? 1분만에 커피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일단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커피 거품을 크레마라 그러나? 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이스로 커피를 마시면 향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덥지 않으면 저는 뜨거운 커피가 더 좋더라고요. 향이 좋아서.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웃음> 선뜻 마시기가 망설여지네요. 너무 뜨거워. 음! 되게, 되게 연하다, 이거. 음, 맛있네. 아, 그리고 이거를 올리면은 여기 캡슐이 밑으로 빠진다고 했거든요? 음. 오, 이것도. 저도 이제 홈카페가 생겼으니까 이런저런 커피를 좀 마셔봐야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 세연이한테 드디어 이 커피 머신이 왔다고 어제 연락을 했더니 어, 그 커피 캡슐들을 한정판 캡슐들을 챙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정판 캡슐을 맛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가 봐요 저도 언젠가는 그럴지 안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성격상 저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계속 그것만 무난하게 계속 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향은 좋은데 진짜 부드럽고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온 김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커피 머신을 왜 샀는지 커피 머신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왜 네스프레소 머신을 샀는지 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커피를 처음 개봉해가지고 세척하는 거랑 그리고 첫 번째 캡슐 커피를 내려보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 이 영상이 뭐 재밌거나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머신 최고!